압수를 했어요. 근데 압수물 중에 일부가 유출된 겁니다. 이거는 정당한 언론 보험이라고 할수 없어요. 이거는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저희나 똑같이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에서도 법사위 여러 분은요. 예.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님들이 항상 검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게 피의사실 공표 좀 하지 말아라. 저희 음.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의사실 공표 좀 하지 말아라. 말아라.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론정치가 되고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수사는 하되 피의사실 공표 하지 말라는 건 제가 법사위를 지금 3년 했지만 여야 구분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 예. 근데 저는 예. 제가 듣기로는 짧게, 좀 짧게. 그 얘기는 좀 다른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아~ 제가 기자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그게 피 검찰이 흘린 자료가 아니라 그 압수수색할 때 현장에 있었던 기자가 사진을 찍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어~ 민주당이 되게 겁을 내고 어~ 되게 지금 미리 액션을 취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물이 뭐가 그렇게 지금 그게 큰 거라고 그걸 갖고 예, 예.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는 여당이십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라 거는요 당연히 줘야 될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거는 필요하죠. 또 여야 구분 없이 다 줘야 되는 가이드라인이에요 알겠습니다. 오해하시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 그러셨냐면 그거 증거가 뭐라고 증거가 나갔는데 그게 별거 아닙니까? 전에 피의사실 공표의 대부분의 사례들은요 검찰이 그냥 말로 해주는 건데 만약에 진짜 지금 의혹이 제기되는 대로 물증이 나갔다 예. 그러면 물증이 이거는 저는 굉장히 못큰 문제예요